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 합니다. 소식 여러분께,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께 종합 FM 99.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L 지금은 무풍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없어질 시간 Move! Move! Move!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시를 알려드립니다.